또. 인내심에 시험하지 아, 우리도 그사다를줄 아는 애 있으면 좋은데사야뭐도할줄 알잖아 멋있잖아. 쉽지 않데잘 못해 아, 나 그냥 발라걸로 해야지 다음 판은 네가사해 내가 힐 할테니까 나쁘지 않겠네. 근데 우인큐가 되게 잘 와... 걸린다. 우인큐가 진짜 잘 걸리네. 진짜. 어. 조이해이 돌진해서 끌어요. <웃음> 어. <나> 무서워. <웃음> 아래 불당. 헬... 아래 아래 아래. 어, 아래로 왔어. 아래 다시 부라 아가. 뒤앗 떨어. 뒤앗. 뒤앗. 뒤앗. 뒤오오 오. 개구리. 개구리. 이거 ㅋ ㅋ ㅋ 나왔다 <웃음> <웃음> 내려갈게 내려갈게 여기가 어, 덕이가... <웃음> 설마? 아빼 이제 기가 이제 이걸? 오케이 이걸 기가 누가 할거야? 야리리야 솔로라인은 바리지말뭐어 아니야? <웃음> 걔네 지금 쫄았어, 확실히. 다음 만나는재규줘야겠다 말하는 <웃음> 나를 먼저 줘야 돼. <웃음> 쭉쭉 민다. 맞지는 마, 너무 나도 많아. <웃음> <웃음> 야, 발키리만 많아 진짜 힘든거 같아. 특히 봐. 이오나 데도 실을 주네 아니, 단 계속 쳐맞는데도 피아. 연주가 먹 어려워요. 신다 서라나... 아, 뭐라를 주는 사람 로 올라가야겠네. 나 바로 갈게. <웃음> 너무 많이 쳐맞는데 리리한테? <웃음> 게이드기 저게. 게이득. 응. 야, 디아유도안되나 야, 먼저 때리자. 먼저 때릴게. 그냥. 올라갈게요 저도. 바로 야, 활성화. 무라딘 어, 올라간다. 안 올라가네. 미디... 되겠죠? 무라딘 안올라면나도안 올라갈게. Fixed. 오, 일단 아, 나나게 어, 죽으러 가는데. 와. 블로블로 okay. 그렇게 안, 안, 그렇게 안 땄다네. 이렇게, <웃음> 이렇게, okay, okay, okay, okay. 야, 무라딘 올라간다. Everest 먹고 계획을 견제로 할게요. 네. 야, 밑에서 겸, 경험치 먹을게, 그냥. 어, 아, 먹어, 먹어. 야, 왜 그냥 나 힘드는 팀이지? 휴비 좀특성인가 에드. 애드... 야, 좀 도망가야 돼. 이건 어렵다, 이건 어렵다. 빼야돼, 빼, 빼, 빼. 쫙 빼. 나 아, 올라갈까? 올라와 아, 여고 와야돼. 아이고. 와야 아이고. 불단이라서 <불도> 금방 다잡아 아직,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리는... 나, 나, 나, 나, p 관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오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또견전이다나이 아, 비전. 이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스이 난 뺄게. 공격했어. 도망가, 도망가. 사갔다. 아. 어, 아이고, 어뭐 거야? 오케 그래도 이득 봤다. 이, 이, 이 정도면. 굴단 아비 일단 먼저 바텀 누가 할 거야? 내가 내려갈게. 기가 더기가. 자, 제가 이겁니다. 거다리굴다나탑경치고챙게 거기, 이기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죽을 것 같은데. 이거길 이로, 로와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다시 올라가야 나는 탑 경. 나탑 갈게! 이거, 이거 까 어, 아, 그거 먹어, 먹어, 먹어. 나 혼자 나갈게, 못 먹을 거같고 나갈게, 먹고. 나갈게. 달라도 아, 은근히 많아, 진짜 많이. 리밍 Q 가 삼십인가? 네, 리밍 진짜 적게 되죠 여기 막아줘야 돼요. 잠깐, 이나 게이나 보자. 게나 어디 있어? 지금 상대 씨 누가 제일 잘해? 제이아못 하네. 군단 <웃음> 약간 뻥들이 있어서. 야, 우리 탑도 지고 어, 있다. 나단에다시 하고. 신단 어, 디아블로. 오, 신단 이번에 가야 될거 같아. 나도. 신단 근처로. 올바데 아, 우리 아직 10레벨은 아니구나. 야, 바리아하고 같이 와야 될것 같은데? 아, 왔어. 왔어. 아, 왔어. 우리가 레벨만 높아, 유리해 내가 내가 아, 근데... 아, 빠졌다. 이게 음... 숨다가 어, 어. 조심해 규 아, 이게 가가지고 애들이. 아, 창맨숨 아, 이게 잡았다 잡았다 제임스도 개피, 제임스 개피, 제임 개피 빼. 제이나 개피, 제이나 안 돼, 제이나, 아우 아, 굴단! 우리 에피 다 먹을까? 야넘으면 무조건 이겨이 어, 제, 제, 제이나, 제이나 주게 먹어줘 먹어줘, 그렇지 오케이, 다먹왔다 나왔다 굴단 뭐하냐? 쿨을 잘안 쓰는 거 같아, 이거 뭐하냐? 아니, 상대 굴단이 못하면 좋지 임마, 왜? <웃음> <웃음> 안타까워하고 <웃음> 나리야디가까 <니가.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 그렇지! 어, 어딜 가이고 아이고, 이고아고 아이고, 이프이고 아이고, 뭘 어떻게 해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뺄좀뺄좀뺄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의지 조심! 에이! 에이? 아이씨 둘다한 대지 이거 아니야 뭐 아까부터? 불단 잡으려고 딸피 잡으려다가 아, 다 판다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아, 가야 되지? 까비 우리는 미드 계속 지키죠 <웃음> 네 아니 바트 한명 내려와서 나랑 이거 잡던지 내가 할게 빨라. 애들이 다 용도 안 용도 것도... 거... 여긴 먹고 있을 거야. We have got 위에 e 잡고 있었네 나 That's all. p e p 빼빼 h it's in turn. 어 m not a cat. I don't know. I 막으러 갈게요 o w I don't k n o 을 I don't know. I 다시 나 미드 간다. 예0 됐다. 나 이거 잡는다. 내려온다. 얘네. 거기 조심. 저 내려가요. 미드 경치로 가 나도 미드 갈게. 아, 탑 있을게. 네. 갑니다. 애들이 왜안 보이지? 밑에 있어 세명 밑에 세명 오우 3명 된다 어, 아래를 가서! 아래 한 번! 어? 아래 한거 먹어야지! 아, 아 제이나 한대 여기 먼저 맞고! 제이나 놓쳤어 어디? 미드 맞고! 아, 일 아, 미드 맞고! 맞고 됐어세이도 아, 우리 있어. 있어. 우리도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 새끼 뭐야? 야, 음, 불다 잡아. 불다 잡아. 불다 잡자 야, 아이고, 잡이어미야 괜찮아, 괜찮아. 야, 이동 불고다 와, 신규 제대로 들어갔어. 야, 디아 먼저. 디아 먼저. 디아 먼저. 야, 이거 이거. 이거. 어. 아, 오오 내려서 오케이. 어터다 아, 각속이다. 잡았죠. <웃음> 와, <웃음> <다> 잡아 죠 레알. <웃음> 아, 신데 신단 활성화할까? 야, 몇 아니, 명은, 밀고, 아, 몇 명은 몇명 밀고, 밀고. 몇 명은 밀고. 몇명 먹고. 어, 어. 여아명가 아, 깝다. <웃음> 아, 많아 먹었네. 뭘더왔는데 어, <웃음> 어쟤다 나왔다. 다 <웃음> 오 깜짝이야 안 빠졌으면 치게 될거니 너무 멀 저기. 오케이. 올 거야 이제. 그냥 같이 가자. 아 냉기 냉기다. 냉기 야쭉 밀면 되죠 이거. 음. 아씨 아.. 만화만 있었으면 다 잡는다 아, 나 생겼네 <웃음> 넣어 아, 많이 써가지네라 계속 만났으면 겠다 악마가 있어 님의 승급을 미리 주파합니다 아들 펄고 죠 뭐야 지금 포 쓴거야 지금? 어, 선거야. <웃음> 쟤들 지금 멘붕한 것 같은데, 거의? 여기. 좀 유자 좀 더. 아니구. 하나가 없어서. 오. 어. 오, 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봐줘야 돼, 컷에. 야, 불러. 솔직 봐주자. 만화 없잖아, 지금 다들. 우전적이 <웃음> <호전적인 마나>. 아니라도 <웃음> 더 때리려고. 흑선을 선택하시오 이번에는 끌어오르는 징후 한번 올려봅시다 역시 누더기 선택은 아주 조, 좋았던 좋것 같아요 어, 어, 아 근데 그 오늘 좋은데? 그래? 오늘 이상하네 음, 저 캠프 다 먹자 저 캠프 음. 어, 얘네 지금 막기밖에 못하는걸? 다리한 나랑 여기 먹자 경험치 음, 너무 많이 채워놨어 성누개차요 갈까? 가져가자. <웃음> <웃음> 자면 덮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오이이거막스러 야, 야, 이아기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다, 다 <한> <웃음> 너무 좋하는데 아니, 왜 처음이게 온 사람처럼 이렇게 좋아해요? 뭐지? <웃음> 어? 아, 아주 맛있다. 브론즈 탈출 성공의 기쁨을 지금 아직, 아직 아니야. 아직, 아직 아니야. 아직. 아직, 아직 아이스 런굴이. 브론즈 1이지, 브론즈 1. 근데 <웃음> 브론즈 1이야. 나오기 전에 우리 캠프 먹자. 살기나 <웃음> 만화 좀 먹고. 싸우지 말고. 하나 채우서 만화 채우고. 아, 진짜. 여기 먹자. 바. 여기만 먹어도 너무. 너무 높지 않냐? 스킬이. 60, 70이야. 발라 만화. 그래서 Q 발라가 난 좋더라고. Q 만화가 뚫어다 야, 쟤네 Q도, 지금 신났어 아, 지금. 뚫어주나? 와, 어, 나 먹어야지 하면서 오고 있어. Q 발라 텍스 그거잖아. 만화. 그거 생기는 거. Q발라가 어, 줄어들고 바리야 올라오면 같이 가자. 만화도 줄다고. 어, 만화도 줄어. 만화 소문 같죠? 이한이 거 자꾸 올라와라. 바로 가자. 야, 우리 지금 5대 4다.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애들? 숨어 있겠죠. 서버 번들. 없다 없다 바로 올라와요. 뭐지? 그냥 포기한 건가? 어? 위에 제 어, 위에 어, 아, 제, 아래 애들 아, 다, 다 보이는데? 아이고 아깝다 특성 여행 딱 대서 아래 아, 올라온다 올라와 아래가 왔어, 바로 바로 왔어. 왔어. 아, 싸우고 있어야지나 바로 재이나 볼게 오케이. 가자 아이고 아멘 너무 지금 확 만나야 나는데?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지 마라 수, 쫓아 줄, 쫓아 줄, 죽는다. 줄, 쫓아오면 죽는다 줄, 힐. 힐. 쫓아오면 죽는다 야, 쫓아오면 죽는다고 아, 했지 <웃음> 너 이리와 <웃음> 어디가 그냥 와힐 줄게 만나좀 먹으려고 만나꽉차있고만 <웃음> <마나> <웃음> <마나> 아니 <웃음> 체력 체력 야 만티 코어보다 이거 증오 두개씩 올라가는게 더 좋은거 같다 아닌가? 나는 만티를 찍는 편이긴 한데 증오 두개도난 나쁘지 않더라고 아 전체 채팅이 되면 좋겠다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아니 그 <웃음> 영웅 수때은 <스킬 중에 웃음> 전체 채팅을 <웃음> 안하는 <해서. 하나> 만들면 <웃음> 재밌을 것 같지 <같잖아요. 웃음> 아요아지 신나셨네 신나겠어 영웅은 <웃음> 했다 아니, <웃음> 상대편한테 시기 걸수 있는 캐릭터 <웃음> 힐 딸때마다 한주씩 보낼 수 있는 거야 상대 채팅에 고고 딱 나왔다. 어 들어갔다 지어어 소... 야, 게임 뭐. 어, 뭐. 아, 들어가서 안 맞는 거야. 아, 저기, 아, 저, 아, 딜이 안 들어가는구나, 예. 어, 뭐야, 뭐야. 이리 서 이리 서 뭐야. 이리 서 뭐야. 어, 제임스 뒤에 놨다. 어, 이거 어떻게 됐는 거야. 어이, 뭐, 거야? 와, 죽어. 아우, 뭐야. 빼야돼, <목소리> 빼야돼. 빼야 아 위스! 폭풍에 <웃음> 어, 부통의... 안 돼! 폭풍의 영웅인데 <웃음> 죽어버려. 아 혼자 이래 쓰네. 유유자적 빠져나오. 저거 공성캠프 먹을까요? 네먹으 먹을 거요 그럴까요? 여기야 뭐. 그만하고 올라, 올라와. 유유자적 더. 야힘좀 줘. 짤려. 아, 넌 물어뜯기하면 되잖아. 나 생각해 보니까. 아니 물어뜯기. 여기, 여기, 했는데도 여기, 여기. 피가 모잘라. 캠프를 점령해야 한다. 어, 피가 모 잘라 그거 아니냐? 피가 모 잘라. 뭐였지? 교실이 되어야 했나? 어, 교실이 돼야. 거꾸로 돌리면. 받아주지 마. 받아주지 말라고. <웃음> 무려 25년 전에 유행하던. <웃음> 형님들 나이가 좀 <웃음> 있으시네요. 텐지 <웃음> <피가> 팬입니다. <웃음> 25년이야. 받아주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서로 맞지 <웃음> 이게 지금 전인가 <웃음> 아.. 이 힘이 모이고 있습 준비하십시오, 폐멸자들이. 준비하십시오, 폐멸자들이. 황안 아, 돼, 먹자. 오케이, 황운네 뿔 나왔어. 우리 요 타이밍에 잘 끝내야 돼. 우리 꼭 여기서 아, 하다, 못 하다. 끝내서 막 30초. 여기 숨 여기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있어. 오케이. 아니, 있어. 아 여기 에 숨어 있어. 이니시, 이니시 할까? 그래, 그래. 어디 있어, 이들 이니시.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 다다다 가? 다 가? 아, 이거 아, 아. 오, 거 하지 마. 붙여 붙여. 이거. 그고 뒤에 뒤에 뒤에 아, 뒤에. 내가 뒤 음. 음. 내가 지킬게. 뒤에 뒤에 내게 봐주고. 야, 야. 아, 아 아니, 시전 시전 시간이 있구나, 오, 야, 잡아 오. 잡아. <웃음> 이야, 오 갓떡이. 오, 갓떡이. 리가 알던 누이 아니야. 누가 하고 있어? 이상한데? 누구야 오늘? 대리 베리? 아니 대리? 대리인데? 유리씨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웃음> 너 지금 마이크넘 너가 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이게. 야 이러다가 또 저거 <웃음> 저거 저거 보죠 보죠 각 보죠 각. 아, 아이고. 실패어나 죽겠다. 안 죽어. 유리씨 빨리 푸실걸 아야 안 부실게. 폐기, 폐기 쩌네 상대가 지금 중간이 질이 너무 비하기도 고 낮은거야 어, 울려서 이미 오겠다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지 마라 오! 오 싸우자 싸우자 2공선? 또죠 죽으러 데네죽으데 왔네 죽데 아쉽게 <웃음> <맛있게> 먹어야지 <웃음> 아, 전체 티팅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어 보라레스 <웃음> 내가 보기 일부러 던지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은 던진거지 던진 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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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고습니다 누더기 MVP도 가능성이 있는데 누더기 MVP 옵니다 내스피데 캐릭스 덕거나 아닌가? 과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지만 아! 리에거라고 생각했어 치브론가아니 거라 가야지 쇼쇼래